최고였으면 최고. <웃음> 와 달리니까 시원하다. 아 <웃음> 좋다. 우리나라에서 바이크 탈 때는 뭐 어차피 대한민국 음. 처음 가는 곳을 가더라도 익숙한 문화, 뭐, 익숙한 환경, 익숙한 풍경들. 그러다 보니까 뭐 풍경을 즐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풍경에 뭐 감동되거나 압도되거나 뭐 그런 경험이 많이는 없는데 어 여기는 뭐 그냥 눈만 돌리면 전부 다 이국적인 새로운 풍경이잖아요.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는 그 즐거움이 출발할 때 보셨죠. 막 너무 좋아, 막 그냥 계속 나올 정도로. 쉴새 없이 눈으로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, 와, 바이크를 이렇게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충격이 조금 있었고요.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R9T라는 뭐 1200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, 여기 이제 투어 오면서 뭐 쿼터급 바이크를 탄다고 했을 때, 좀 밋밋한 거 아닌가, 심심한 거 아닌가,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. 근데, 야뭐 리터급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풍경들 을 보고 주변을 보고 빨리 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천천히 모든 풍경과 경치와 도로 주변의 상황들이 전부 다 즐길 거리였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쏴야 되느냐 쿼터급으로도 충분하다는 거를 너무, 어, 너무 괜찮게 느꼈습니다 이번에. 여기 도로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는좀 다르더라고요. 속도가 뭐 어차피 최고 뭐시내는한 50km, 고속도로로 올라갔는데 아까 이제 거기는 뭐 70km 제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<웃음> 교통 법규도 좀 준수하게 되고, 갓길도 안 타고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따박따박 지켜 가면서 타는 것이 재미로다가 오더라고요. 좋았습니다. 어, 첫 번째로 갔던 곳이 히라오다이라는 그 카르스트 지형?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전혀 이국적인 그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궁금하죠 왜 산에 나무도 없고 뭐왜 이런 막 바위만 있고 그게 이제 교과서에만 듣던 카르스트 지형 음,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책으로 보고 인터넷에서 듣고 할 때랑 눈으로 직접 보는 게어 다르더라고요 라이더잖아요 바이크를 타는 사람으로서 풍경도 좋았고 거기 휴게소를 잠깐 들렀는데 와그 많은 바이크들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바이크 문화를 볼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었 사람들이 최신의 바이크를 타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되게 오래된 바이크들을 자기 나름대로 아끼고 튜닝해서 타는 것도 되게 보기 좋았고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다양한 바이크들을 탄다는 게그 자리에 가서도 볼거리가 풍성했다는 라거 풍경도 좋지만 뭐 어떻게 보면 양만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른 남이 어떤 바이크 타나 구경하는 그런 재미 그거를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연식이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또 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, 눈으로 즐거운 히라오다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휴게소 내려와 가지고 갔던 그 절경이 있습니다 히가시시아노타키라는 비경의 폭포? 저는 그 폭포 자체도 진짜 좋았는데 폭포만큼이나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를 걸어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찍으면서 갔는데 정말 제가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작가 된 느낌이었어요 나무에 진짜 쭉쭉 하늘로 뻗어있는 울창한 나무 숲하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이끼 같은 것들이 때묻지 않은 오래된 숲에 와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한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뻥 뚫린 공간이 나면서 오 거기 정말 이렇게 큰 폭포가 떨어지는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자연에 대한 약간 경외심 같은 거 신비함 이런 게 조금 느껴졌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조몬지 바로 전망대. 백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. 와. 바이크 타고 그런 데갈 줄을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너무 좋더라고. 요 바이크를 막 라이딩 해 갖고 꼬불꼬불 꼬불꼬불 가다가 또 생뚱맞은 길로 약간 접어든다 싶었는데 탑 같은 거 그... 그런 게 있는데 갔더니만 보이는 바다가 태평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말로만 듣던 또 태평양 그렇게 또 봤네요 하 근데 그 바다에 도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완전히 쨍한 날 낮에 봐도 좋았을 것 같고 오히려 밤에 조금 어둠이 내리고 나서 불 켜진 야경을 보는 느낌도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 의외로 또 바이크들이 또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크 보는 재미가 또 있었고 그 풍경도 좋았고 저는 바이크를 탄 사람이니까 뭐 바이크만 오면 또 그건 또 그대로 재밌고 그런 즐거움이 또 있었습니다.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예 고속도로 올라간 거. <웃음> 대한민국 라이더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 그거잖아요. 우리는 자유로도 못 올라가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고속도로를 올라가서 티켓도 뽑아보고 그 톨비도 내보고 한거 예, 그런 경험도. 우리나라에서 못 해보는 경험이니까 그걸 해본 것도 즐거웠고 그리고 일부러 또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로 한번 빠져서 휴게소 한번 들어가 본것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차로는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들인데 바이크로 고속도로 타고 바이크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가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걸 문화라고 하는 거겠죠. 바이크나 임산부 노약자,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왔을 때비 맞지 말라고 세울 수 있는 전용 주차장 위에 위가 지붕이 쳐져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바이크를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로 바이크를 대하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. 와, 그래, 지금 물론 좋다, 저희가 이거. 여기 바이크 호텔이라고 와 있지만 어디를 가나 바이크를 세울 수 있는 오늘 여행 중에 저희가 가는 곳마다 바이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전용 주차장들 그런 표식들이 참잘 되어 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수 없었다는 했죠. 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. 대한민국 네. 라이더로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 조금은 우리가 좀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어, 좀더 이제 성숙한 바이크 문화를 만드는데 저부터 좀 일조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 저는 개인적으로 저 되게 오랜만에 하는 라이딩이어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작년 한해 투어를 정말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그 투어에서 느꼈던 그런 해방감, 자유로움, 행복한 느낌 그런 거를 만끽할 수 있는 하루여서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해서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타보지 않은 나라,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고 되게 설레는 일이더라고요. 도로 편제도 좀 다르고 내가 타보지 않은 바이크로 그런 것들이 잘 적응될 수 있을까? 사고 나지 않을까? 뭐 이런 걱정도 조금은 있었는데 가이드 담당자께서 너무 능숙하게 뭐 일본어도 하나도 거침도 막힘도 없이 잘해주시고 도로에 대한 설명도 잘해주시고 코스에 대한 이해도도 워낙 높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따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라이딩을 하고 있구나. 정말 오토바이를 즐기고 있구나. 와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했죠.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잇기 껴있고 이런 거 모두 놓기 힘에 그 숲으로 들어가면 왜 그런 만화 그렸는지 알겠어? 딱그 느낌이에요. 풍경이 너무 예뻐요, 그게. 미래. It's nice bike. 길재밌 a n i Can I join a okay. you. Okay, thank you. <laughs> It's good, i t t o o d